이건 분명히 어른들의 책임입니다이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걸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좀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보 아빠고 저도 잘 몰라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시간의 연속이 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